자, 우리 이전 시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좀 벗어나서 CSS라는 이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충분히 많은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복귀해야죠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자바스크립트, 어, 또 CSS, HTML을 잘 조화시켜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완성해봅시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에서 제가 나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색깔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body라는 태그가 nigh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타일 속성이 생기면서 저렇게 CSS가 지정하는 것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CSS를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day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인데요 예. 어, 뭐쓱 보셔도 대충 뭔지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요걸 지우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서 예제를 완성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출발할게요. 자, 우선 저는 input t y p e 은 뭐죠? 버튼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value는 나이트 이렇게 하고요 어 그리고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고 요거는 네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튼이 생겼죠? 자 그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벤트가 필요하죠. 뭐에 대한 이벤트? 클릭에 대한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이거 보시면 ON 했을 때 나오는 수, 엄청 많은 이 이벤트들이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ON 클릭 음.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면 되는데 길이가 길어지니까 전 여기서 엔터를 쳐서 줄 바꿈을 하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냐면 저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바디 태그의 스타일 속성을 동적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또 상호작용에 의해서 넣으려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웹브라우저에게 이 바디 태그를 어, 선택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검색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음, 예,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셀렉트 뭐를 태그를 무엇으로 제가 이미 검색해놔서 이렇게 다 나오네요. by id가 어, 아니라 CSS의 선택자를 이용해서. 예, 그러면 CSS선택자는 크게 태그선택자, ID 선택자, 선택자 클래스선택자가 있었거든요 예. CSSSelector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고 정교하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이 중에서 음, 자 음. 여기에 있는 저는 MDN 예. 파여, 그 파이어폭스에서 만든 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 document.querySelector라고 예,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selector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selector로는 .myClass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잘 읽어보시면 .myClass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음, 모든 태그 중에 클래스 명이 MyClass 인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음. 자, 이 문서에서 Document Query 쿼리는 질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 웹브라우저에게 질의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elector 셀렉터. 예, selector는 CSS의 selector라는 뜻이에요 자, 괄호 열고 여기에다가 어, 우리가 원하는 것, body 태그죠 body 태그를 선택하는 CSS selector는 body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id 값을 주고 t 겟이라고 이렇게 했다면 id가 타겟 인 태그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body 태그를 직접 선택할 거예요 음,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 body 태그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로 넣을 수 있는가를 이제 또 알아봐야 됩니다. 자, 또 검색해 볼까요? 음, 자, 자바스크립트, 엘리먼트, 어, 태그란 뜻이죠? 그리고 스타일 정도로 검색 한번 해 봅시다. 자,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음, 여기 첫 번째 검색 결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예 여기에 음. 다큐멘트 점, 우리는 쿼리 셀렉터인데 여기 있는 얘는 쿼리 셀렉터 말고 쿼리 셀렉터의 대체제예요 예,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예, 사용법만 좀 다르고 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참고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점 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바디 d y 태그의 스타일은 background 컬러 블랙을 하고 싶거든요. 뭘로 자바스크립트? 자, 그러면 또 검색해 봅시다. 자, 자바스크립트 cs s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그리고... 어,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검색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음. 스타일.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네요. CSS에서는 background-color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할 때는 어떤 나름의 이유로 인해서 백그라운드에서 c 가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예,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lack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리로드 했고요. 그리고 검사를 열었고요. 여기 있는 night 버튼을 클릭했을 때 body 태그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봅시다. 하나, 둘, 셋, 짜잔! <웃음> 신나죠? <웃음>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면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서 어...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포그라운드 컬러, 텍스트 컬러를 바꿀 때는 그냥 컬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화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를 클릭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은색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가 예, 텍스트 컬러가 흰색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야간 모드가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즉, 사용자와 상호작용해서 HTML 또 CSS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동적으로 변경해서 예, 보다 똑똑한, 예, 보다 어, 사용자와 마치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핵심적인 원리와 또그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로서 주간 모드, 야간 모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완성해야죠 여기 있는 OnClick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카피해서 예, 이 부분에다가 똑같이 붙여넣기 했고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포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하고 Night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Day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흰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기분 좋으신가요? <웃음> 좋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의 이첫 번째 고지를 넘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예 지금 우리가 짠이 코드의 의미를 좀 음미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짠 코드를 어, 좀더 복잡한 상황에서 어, 좀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어, 중요한 테크닉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이 다음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